XM-S400D 미니앰프입니다 해당 차량과 같이 순정 자출 사양을 위해 추천하는 제품으로 작은 크기로 인해 매립하기도 용이하며 전력 소모도 낮기 때문에 별도의 전력 보강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장점이 있습니다. 제품과 동봉된 배선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닌 QM6용 순정 암수 잭을 별도로 구해 잭발 잭으로 작업할 예정입니다. 모든 배선은 하나씩 납땜과 수축 튜브를 통해 마무리하였으며 배선 마무리는 흡음 테이프를 이용해 소음 방지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우선 기존 순정 오디오를 들어볼까요?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줍니다. 오디오 커넥터에 진입하기 위해 기어봉 및 센터 콘솔을 탈거 후 수많은 트림 및 부품들을 탈거합니다. 드디어 오디오 커넥터가 보입니다 커넥터 하나 빼고 끼려고 여기까지 왔네요 사전에 미리 만들어둔 암수 커넥터를 각각 꽂아줍니다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 연결 및 패널을 장착 후 정상 구동 여부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사운드 배분및 출력 모두 정상적으로 잘 작동합니다 미니앰프는 센터콘솔 전면부에 튼튼하게 고정시켜 주었습니다. 차후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트립 하나만 탈거하면 바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같은 음원, 볼륨을 포함해 동일한 환경에서 들어본 사운드입니다. 현격한 차이가 느껴집니다.